<웃음> <웃음> 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한 권을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어, 누구나가 여행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실제로 여행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움, 여행의 설레음보다 두려움이 커서 출발하지 못하는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딱 알맞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 안녕들 하신가 어, 길치인 작가가 어, 세계여행을 하면서 좌충우돌 하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 배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편하게 읽고 가시라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세진 여행하는 카피라이터 송세진 작가의 책이고요 어, 출판사는 오늘의 산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안녕들 하신가 자 박수 <웃음>